자,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느낍니다. 음, 눈에 보이는 게 있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음, 내 마음속에 있는 거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걸 끄집어내서 내가 실천하고 도전하면 그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를 만들기 위해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인드, 내 마음을 먼저 컨트롤해야 된다. 자, 책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법칙일 뿐만 아니라 자 우리가 제공하게 될 다른 것들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당신이 가장 먼저 이해해야만 하는 법칙입니다. 자 또한 자신이 체험 중인 삶이나 타인들이 체험 중인 삶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우선적으로 이 법칙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자, 당신 삶 속에 모든 것들과 주위 사람들 삶 속에 모든 것들은 전부 끌어당김의 법칙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법칙은 당신이 세상에서 보는 모든 것들이 물질화 될수 있었던 토대이며, 자, 당신의 체험 속으로 오게 되는 모든 것들의 토대이기도 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자각과 그것의 작동 방식에 대한 이해는 당신이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것입니다. 자, 사실상 그것은 당신이 이곳에 존재하는 원래 목적인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데꼭 필요한 것이죠. 자, 끌어당김의 법칙의 정의는 비슷한 것끼리 서로 끌어당긴다. 자, 흔히 끼리끼리 모인다고 라 말할 때 실제로 당신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자신의 삶 속에서 종종 이 법칙의 증거를 보게 되는데 기분 나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한 날에는 온종일 안 좋은 일들만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날 저녁 무렵에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침대에서 나오지 말걸 그랬어. 자, 또한 당신은 사회 속에서도 이 법칙의 증거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주위 사람들 중에서 병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는 사람들이 병에 자주 걸린다거나 풍요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는 사람들이 풍요롭게 사는 것을 보게 될때 당신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생생한 증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당신이, 라디오... 당신이 라디오를 켜고 다이얼을 AM630에 맞췄다면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AM630 방송을 듣게 될 겁니다. 음 응, 기대하죠. 자 방송을 듣기 위해서는 방송되는 주파수와 라디오의 다이얼이 서로 일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이야말로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되는 명확한 방식인 거죠. 당신이 이처럼 강력한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이 법칙의 생생한 증거들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이 생각해오던 것들과 실제로 당신 삶 속에 나타난 것들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 어떤 것도 당신의 삶 속에 우연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당신이 끌어당긴 것입니다. 자그 모든 것들을 말이죠. 자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의 매 순간 품고 있는 생각들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해서 당신이 자신의 현실을 창조해 나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창조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무슨 조물주가 뭐, 자연을 만들고, 뭐, 인간을 만들고, 이런 거창한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수없이 여러분들이 수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왔는데, 그게 쌓여가지고 현재의 모습을 내가, 아, 만들고 있는 거죠. 내가 처음에는 글을 쓰지 않았었는데, 자, 글을 쓰다 보니까 작가가 됐다면 내가 직업을 만든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창조인 거죠. 내가 어떤 시험을 준비를 열심히 해서 합격을 해서 또 다른 업을 만들어냈다면 이것도 내가 창조를 하게 된 거죠. 지뢰 짐작으로 겉만 먹다 보면 내가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자 예외 없이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당신이 일으키는 생각들에 끌어당김의 법칙이 반응함으로써 끌려오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당신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을 회상하고 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어떤 상황을 관찰하고 있건 또는 미래에 어떤 일을 상상하고 있건 관계없이 당신이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자, 그 생각이 지금 당신 내면에 어떤 진동을 활성화시켰으며 끌어당김의 법칙은 그 진동에 바로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흔히 사람들은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이 삶 속에 일어났을 경우 그런 일을 자신이 창조했을 리가 없다고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자,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이런 것을 끌어왔을 리가 없습니다. 자, 물론 우리도 당신이 원치 않는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 끌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오직 당신만이 그렇게 할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데, 자, 왜냐하면 당신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당신에게 어떤 것이 끌려오도록 만들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쁜 일이 이렇게 생겼을 때남 탓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상황 탓을. 음, 그럴 수 있는데 그남 탓을 하다 보면 내 혼자 영향으로 할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돼버려요 자, 그 영향력 또한 내가 가져왔다고 인정을 하면 남 탓을 하기 전에 내가 개선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자신이 원치 않는 그러한 것들 혹은 그것과 본질이 같은 것들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자 당신은 스스로 의식하지도 못한 채 그런 무자각적인 창조를 한 것입니다. 자 끌어당김의 법칙을 더잘 이해하려면 자기 자신을 자석 이라고 간주하고 자매 순간 자신이 생각하고 있고 또 느끼고 있는 것과 본질이 같은 것들을 자신에게 끌어오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따라서 만일 당신이 뚱뚱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자 날씬함을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만일 당신이 가난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풍요로움을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것은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이죠. 자. 당신이 끌어당김의 법칙의 강력한 힘을 더잘 이해하게 될수록 자신이 하는 생각들을 의도적으로, 자, 이끌어나가는 일에 더 관심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소위 꽂혀본 적이 있나요? 몰입이라는 거죠. 내가 진짜 원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정말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이 관심사가 내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이걸 꽉 붙들어 보는 이 경험이 무언가를 끌어올 수 있는 어떤 확률을 높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예인들, 뭐 배우들도 항상 그 대본에 심취해서 살잖아요. 그것만큼은 그래서 그거에서 더 빠져오지, 짜 빠져 나오지 못할 만큼 몰입이 돼요. 아, 몰입이 돼가지고 살다 보니까 어떤 좋은 결과를 이제 내보내게 되는 거죠. 자, 당신은 언제나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대상을 인생에 초대하기 시작해요. 을 당신이 원하는 어떤 것에 대해 약간이라도 생각을 하게 되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그 생각은 점점 더 자라나게 되고 점점 더 강력해집니다. 자, 마찬가지로 당신이 원하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될 경우에도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그 생각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생각이 더욱 크게 자라나게 될수록 그것에 끌어당기는 힘도 더욱 강력해지게 되고 그랬을 때 당신이 그것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는 거죠. 자, 당신이 삶에서 체험하길 원하는 어떤 것을 보면서 자, 그래, 난 저것을 갖고 싶어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것에 가 있는 자신의 주의력을 통해서 그것을 자신의 삶 속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당신이 체험하길 원치 않는 어떤 것을 보면서 아니, 아니, 난 저것을 원치 않아! 라고 소리칠 때도 당신은 그것에 가 있는 자신의 주의력을 통해서 역시 그것을 자신의 삶 속으로 초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기 싫은 거, 불안감은 내가 걱정하는 것은 대부분 90%가 허상이라는 건데 뭔가 직업을 잃을까봐 가난해질까봐 지레짐작으로 너무 거기에 반대되는 어떤 몰입을 해서 걱정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이제 이끌려 가게 된다는 거죠. 뭔가 더 생산적이고 좀더 발전적인 생각을 하는 시간에 쏟아붓고 이제 플러스되는 자 플러스 시키는 그런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좀더 명확히 말하자면 당신이 어떤 것을 쳐다보면서 아니야. 나는 저런 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 저리 꺼져 버려라고 소리칠 경우, 지금 당신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그것을 자신의 삶 속으로 불러들이고 있는 겁니다. 자, 끌어당김의 기초를 둔이 법칙에는 자 아니야라는 게 없기 때문이죠. 자, 다행히 당신이 살고 있는 이 물리적 시공간 현실에서는 일들이 즉각적으로 삶 속에 구현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생각을 일으키기 시작해서 그것이 물질적으로 구현될 때까지 그 사이에는 경이로운 버퍼링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죠. 자 버퍼링 시간 덕분에 당신은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 구현되길 원하는 것들 쪽으로 더욱더 많이 자신의 주의를 다시 향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음, 내가 원하는 게 무조건 100% 생각하자마자 자,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내 노력도 필요한 거고 어느 정도 달굴 시간이 당연히 필요한 거죠. 자, 당신은 자신의 느낌을 통해서 그게 자신의 현실로 구현되길 바라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만일 당신이 지속적으로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면 자, 그것은 당신의 삶 속에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는 것이든 아, 관계없이 말이죠. 자 이러한 법칙들은 그것이 그렇게 작동한다는 사실을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무시한다고 해도 당신이 경험하는 것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지금까지 당신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고 아는 것도 없다 할지라도이 법칙의 막강한 영향력은 당신이 체험해 나가는 삶의 모든 영역들에서 명확히 드러나게 됩니다 자, 당신이 지금 여기에서 읽고 있는 것들에 대해 숙고해보고 또 자신이 말해오고 있고 생각해오고 있는 것과 삶에서 실제로 체험해오고 있는 것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끌어당김의 법칙, 이 강력한 힘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당신들의 물질세계는 놀랍도록 다양한 환경과 이벤트들로 넘쳐나는 대단히 광대하고 다채로운 장소입니다. 자 당신은 그러한 것들 중 어떤 것들은 동의해 받아들이고 또 어떤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이 물질세계로 들어올 때 당신은 이곳에 존재하는 것들 중 자신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들은 더해나가되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은 없애버림으로써 자신의 견해에 맞춰 세상이 바뀌도록 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당신이 여기에 온 목적은 당신 자신이 선택한 것들로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창조하기 위함이고 자, 그와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역시 그들이 선택한 방식으로 각자 자신의 세계를 창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당신의 끌어당김 자력의 방향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어떠한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유심히 제 3자 입장에서 나를 관찰해 보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이 무조건 긍정의 결과로 가져온다. 자, 이 법칙을 말하는 게 아니라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언가 도전하기 전에 이 결과는 이미 나와 있다. 난할수 없다. 이 생각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하게 되면 그 결과는 확률을 낮추고 있는 거죠. 내가 도움답게 하기 전에, 멀리뛰기 하기 전에 이미 나는 음, 이 울타리나 이 함정, 이 암벽을 뛰어넘지 못할 거야. 이미 확정적으로 확신을 내가 해버리면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끌어당김의 법칙의 자력은 온 우주로 뻗어나가 진동적으로 유사한 다른 생각들을 끌어와서 당신에게 가져다 줍니다. 즉 어떤 대상에 주의가 가거나 어떤 생각을, 자, 어떤 생각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의 반응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사람들과 사건들과 환경들을 당신의 삶 속으로 가져다 주게 됩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은 당신의 생각과 진동적으로 일치되는 것들로서 일종의 강력한 자력의 집중을 통해서 당신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것이 원하는 것이든 원치 않는 것이든 관계없이 당신은 항상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대상과 본질이 같은 것을 얻게 됩니다. 자그 사실이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이 법칙의 공정성과 불변성 그리고 절대성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당신이 과거를 회상 중이건 현재를 관찰 중이건 또는 미래를 상상 중이건 관계없이 당신은 그 생각을 바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찌 됐건 자, 지금 당신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것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반응하게 될 진동을 당신 내면에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살아가면서 무엇일까?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카메라 렌즈로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가? 무엇에 주의를 집중력을 잃고 있는가? 명확히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당신이 어떤 생각에 초점을 맞춘 상태를 더 오래 유지하게 될수록 그 생각은 더욱 강력해진다. 자, 당신의 끌어당기는 힘도 더욱 강력해집니다.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더 많은 증거들이 당신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당신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원하든 아, 원치 않는 것이든 당신이 하고 있는 생각에 대한 증거들이 아, 끊임없이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생각을 현실로 바꾼다는 게이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했던 어, 생각했던 것들을 실천해가지고 결과를 만들어 왔지 않습니까? 자격증을 따왔고 어떤 학위를 취득을 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지나고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요. 그리고 무언가를 계속 원하게 되는데 원하는데 원하는데. 내가 얻지 못한 거에 대해서만 자꾸 후회를 하고 원망을 하다 보니까 나는 무언가를 할수 없는 사람이 돼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만들어 온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 갈수 있다는 그 존재가 되는 거죠